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설정까지 <웃음> 토레스는 음아 맞다 워커님한테 다시 드리고 어. 토레스는 뭐 솔직히 시아 이것 때문에 아 한번 봅시다. 어 토레스는 나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윈드 님이랑 워커 님이 이게 잘 아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분들은 이제 리버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잘 아시겠죠. 어. 근데 토레스도 근데 저 봤었을 때 EBS 토레스로 많이들 사람들 하는 거 봤긴 했는데 진짜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써보신 분들은 음... 그러니까 첼시 이거 뭐야? EBS로 많이 사용했을 때 괜찮다고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토레스가 침투 능력까지 좋아요. 근데 원래 토레스 말고 누구있어? 이프로같은 경우는? 어1 0 5 0 3님 안녕하세요 살라랑 수아레즈 있네? 수아레즈 있고 스털링이랑 굳이 굳이 갈달그리시도 있고 굳이 토레스 안쓰어도 되겠는데? 어 살라마네 맞죠? 맞죠? 살라마네랑 그렇게 근데 달그리시 쓰셔도 되겠는데 오히려 아니면 소아레스 스트라이커로 있는데 소아레스 쓰셔도 될것 같고 캡으로다가 니까 돈이 얼마나 하셨냐 1800억 쓰시다 하셨나 아 500억이라 하셨죠 460억 아, 근데, 수아레즈가, 키가 살짝 애매하다, 어. 맞지, 맞지. 460억이셔가지고. 야, 이거는, 솔직히, 스털링으로 봐도 되고. 근데, 이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기 보다는 반디익한 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아서, 어 50만원 혹시 어떤 스케줄인가요? 솔직히 이런 팀은 반디익한 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왜냐면은 이게 리버풀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도 애들이 빠르고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어, 솔직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패키지요? 50만원 스케줄? 바로 봤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거 스커을 끝나고 해드릴게요. 어, 10503님. 혹시나 추천이랑 질찬 안 하셨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버실 반데이크로 투자를 하는데, 스트라이커는 솔직하게 근데, 음. 와. 오래 걸릴까봐 50만원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어 50만원이면 받으실 것 같은데 와 50만원이면 나 진짜 근데 레전드 스케줄인데 잠시만요 워커님 다시 내려가셨다가 다시 내려가셨다가 어 10503님 다시 좀 드릴게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좀 줘보세요 바로 이것만 끝나고 바로 해드릴게요 음 만약에 저잘 뽑으면 오늘 열혈 한분더 생길지도.. 음, 음. 일단은.. 살라, 마네, 그 다음에.. 스털링! 한 여기까지? 만약에 공격수들 본다면.. 근데 스털링 볼 바에는 차라리수아레스본게 훨씬 낫겠다.. 어. 차라리 스아레즈를 보는게 좀 나은것 같기도 한데 아 애매하다 어아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좀 아깝네 음아 네네 수고하세요 네. 아쉽네요. 네, 포코님 그렇게 하셨으면은. 어.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나로드거실 0503님 추천 정말 아,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워커님 닉네임이 어떻게 되었지? 나 이거 좀 참고를 좀 해보자 그러면은. 네, 솔직히 수아레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서 나쁘지 않은데 생각외로 스톨링이 빠르다 진짜로 스톨링이 빨라요 생각외로 한번 볼게요 음, A의 4번 아 살라를 스트라이크로 보셨네 와와 114억에 와 모컨님이 1000억이시죠 와 하하 <웃음> 이야 이야 우와 근데 좀 안좋은점은 살라가 약발이 3이라서 스트라이크로 들기엔 좀 애매해 솔직하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 지지아 님이, 티어가, 솔직히, 티어가 월클이시네? 음 월클이시면은, 어 솔직히, 살라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 왜냐면, 저가, 만약 초업분이셨으면은 스트라이크 약발 3짜리는 추천안 드리는데, 근데, 솔직히, 어 지지아님이 근데 좀 잘하시는 분이라서 살라 솔직히 추천 할만은 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할만은 한데 근데 저는 약간 저도 비추 저는 좀 수아레즈 음, 토레스는 토레스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토레스 할바엔 차라리 수아레즈로 음차리 저는 간다면 수아레즈 일단 스트라커로 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살라만에나 스털링이나 아니면 이런 애들로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살라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본다면은 토치랑 둘다 가격 비교를 해서 좀 봐야겠다 애는 58억이잖아 그래서 2 1토치친구로 사는게 음 아무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어차피 이 키에다가 점프는 안 보는 게 낫고, 응. 21 토치 3카. 딱 사고, 살라. 만에. 만에랑 스털링이랑 한번 보자. 스털링. 사디오 만에랑 스털링이랑, 만에 토치로다가, 해서. 마네 스털링 근데 진짜 스털링도 약발이 3이면 은 진짜 좀 최악이긴 한데 해도 그렇게 안 중요하고 그치 이거는 마네로 가야겠다 이게 약발이 너무 크다 음. 여기 아 토치만네가 없네? 아, 스털링 배신자라. 오케이. 이게 토치만네가 없어가지고, 이거 사카로 갈게요. 음, MC로. 근데, 그, 혹시, 포메이션 어떻게 쓰세요? 지지아님? 포메이션 어떻게 되시지? 만약에, 42. 사이... 1,3이면은 이게 좀 다르긴 한데 4,2,3,1? 4 2 3 1 4, 2, 3, 잠시만 요즘 헷갈린다 4,2,3,1 아 어레이엠이랑 이렇게 해서 아 똑같네 그러면은 스아레즈딱 여기 쓰고 잠깐만 이래버리면은 어. 리버풀 이버풀 이러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그쵸 스쿼드 메이커 짱이 왔겠죠 그래 음. 가지고 스쿼드를 4-2-3-1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솔직하게 잠깐만 스트라이커 말고 미드도 한번 보자 미드에 스티븐 제라드 어차피 C M 으로 넘어갈 거고 조르지뉴 베이날둠도 진짜 많이 들어왔긴 했는데 제라드 어차피 C M 에 넘어갈 거고 C M 으로 쓸만한 선수가 쿠티뉴도 그렇고 야 베이날둠 베이날둠이 그나마 나아요 핸더슨이랑 제임스밀러 이런 친구들도 솔직히 많이 들어서. 좋타좋타가누구예요좋타가 누굴지? 그냥 다 들어본 이름들이다. 조던 핸더슨이랑. 디오그 좋다. 조타. 잠깐만, 좋다가 잘안 나오는데. 좋다. 아, 이것밖에 없네. 좋타랑 조타랑 누구 있지 베이날둔 조타랑 베이날둔 개인적으로 베이날둔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어아 이거 그냥 이거 없애버리고 보자. 어차리 조타 챔스랑 캡으로 받아 딱 보고 솔직히 양발 제비에다가 이런걸로 봤었을때 개인적으로 베이날돔이좀나은데 근데 이친구 CAM으로 쓰셔도 돼요 베이날돔같은 경우는 CDM으로 말고 CAM으로 써도 괜찮을만큼의 공격력이 나와서 꿀결이랑 좋다보다는 지금 제가헷갈좀 살짝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차라리 스와레즈를 갖다 C M으로 쓰고 그 다음에 좀 빠른 친구들을 갖다가 좀 하는 게좀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도 있거든요. 이 친구 가 유일하게 키가 좀 크긴 하네. 음. 발데라마니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러시랑 러시랑 수아레즈 러시랑 수아레즈랑 딱 해가지고 한번 보자 솔직히 이런 러시가 좀더 나은거 같은데 그니까 러살라마네를 그러니까 이제 쓸 건데 위용으로 쓸 건데 수아레스를 c e m 으로 보내버리고 스트라이커를 갔다가 한번 보자는 거죠 제 말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얼라쉬를 스트라이커로 쓰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가속력적인 부분은 더 그렇고 20 정도 충전해서 와도 될까요? 아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네 야 토레스를 되게 쓰시고 싶으시구나 음 그러면은 토레스를 잠깐 한번 잡아드릴게요 토레스를 한 진짜 EBS 정도로 해가지고 와이 친구가 너무 비싼데 토레스가 엔티지랑 이거랑 점심은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은 아, 이거, 오카 종류가 딱 맞긴 하는데, 엔티지 오카랑. EBS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엔티지가 너무 좋다. 어. 아, 제토 생중계 받던 그충격 아직도 생생해서. 아. 네, 젤토를 이 가격으로 보면, 이중로 스탯에다가 서이중로 스탯이거든요? 음. 토레스는 EBS 강추? 왜, 왜 EBS를 강추하시지? NTG가 이 정도에 그게 나오는데? 감성값이라고요? 근데 이게 급성비 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EBS를 볼게요 그러면 EBS로 해가지고 삼카로아 차이가 진짜 커요? 잠시만 아 마름이랑 보통이랑 근데 키가 여기가 3 c m 나더 큰데? 아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이거 맞춰드리고 난 다음에 네 로그아웃 해드릴게요 그러면 EBS를 다들 추천하시니까 오케이 이걸로 가고 프레스 이거에다가 수아레스를 그러면은 차라리 캡으로 해가지고 어캡 상카로 보고 아 잠깐만 이러면 헷갈리니까 잠시만요 이것 좀 없앨게요 은박패랑 이렇게 하고 공격라인은 그러면 솔직하게 이렇게 내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제라드랑 아, 아직 가시는 거 아니실 텐데. <웃음> 아직 가시는 거 아니에요, 윈드 형님. 음. 이것만 다 짜드리고 난 다음에 그해드릴게 어, 어차피 내일 오실 것 같으셔서, 만약에, 네, 추천이랑 질차 안 하셨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지드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네, 질차 도 부탁드릴게요. 해주시고. 질차를 하셔야지, 저가 방송 키자 말자 오실 수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스티븐 제라드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저가 캡을 좀 추천드리고 20정도 충전하시면 내일 한 얼마정도 충전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나마 가격 좀 낮게끔 볼게요 여기 삼카보고 어. 제라드 오른쪽에다가 그 다음에 미드필더 좀그 다음 친구들이 누구 있죠? 미필? 제라드랑 수아레드CM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CM으로 음. 아, 100 이상만 해드려요? 와. 조던 핸더슨? 이 친구? 야, 100 이상만. 와, 확실히 스케일이 잘하시네. 와. 아, 이 친구는 약간 속력이 좀, 그런데? 약간 좀 느린데? 약간 티아고 같은 느낌? 아, 티아고도 살짝 꼴결해 하시네. CM쪽으로 좀 쓴다고 치면은 살짝 인 수비 능력부터 시작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스티븐 제라드만 너무 믿을 수 없어 약간 파비뇨 같은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친구가 속력이 좀 너무 부득이네 치우고 옥스 제임벌린 이 선수 나 진짜 많이 봤다 아 골결 좀 아쉬운데 야, 솔직히 수비 능력만 수비 능력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밀러? 아, 밀러 인정. 오케이, 밀러. 그나마 밀러가 낫겠다. 오케이, 밀러. 밀러를 또 다시 좀 비교를 해드리고. 아마 이 정도 가게 될까요? 6화. 급여에 비하면은 급여에 비해서 솔직하게 VTR이 나은 것 같거든요? 급여에 비하면 사실 이거 육하는 너무 같으자고 급여에 비해서는 솔직히 v, 베테랑이 좀 좋은 것 같다 강철몸에다가 이런 것도 다 있고 근데 이제 예감이랑 얼리크로 스 선호 이런 게 있어도 이거 윙쪽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그한테 이게 이게 이제 진짜로 그런 거 같은데 제임스 밀러 급여 좀 살짝 아낄 겸이 친구 오카 가지고 가격도 아껴주고 가지고 그다음 에 이제 센터백 라인 센터백 라인이 솔직히 여기서 반디크랑 아놀드도 빼고 반디크부터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반데이크랑, 그 다음에, 이제, 얼비가, 그거죠. 와, 뭐야, 이 친구 왜 이렇게 가격이 높냐? 이게 무슨 차이점인데? 와, 반데이크, 21, 저건 뭔데? 이렇게 높아요? 21, 챔? 겁나 높네. 고메스 아니면 코나테? 잠시만요. 버질 반데이크만 먼저 보고. 솔직히 반데이크 높이 보고. 그 다음에 누구? 코나테랑, 코나테랑, 고메스? 조 고메스랑. 여기 안 나오거든요? 고메스랑, 고메스랑, 누구? 코, 코나테? 코나테? 이렇게. 조 고메스랑, 이 친구들. 지금 시세가들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솔직히 답 나왔죠? 어. 솔직히 답은 나온 것 같은데, 어. 아, 잠깐만, 고메스가 그거였나, 고메스네 어. 지금 현재는 고메스, 어, 그냥 강화하시는 게나쁘신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코나테보다 고메스가 나은데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고메스로 가죠, 그러면은. 고메스에다가, 고메스 급여가 꽤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알, 아까 알렉산더 아놀드. 아 코나테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21챔 코인이? 솔직히 아놀드는 이거긴 한데 근데 지금 급여를 좀 많이 낮춘다고 라이브를 쓰는게 훨씬 낫거든요 진 라이브 팔카를 쓰고 아놀드 쓸 해봐야죠 어. 이렇게 있고 어그 다음에 일단 다 정해만 음. 놓고 일단 해보죠 어 급여 계산 그 다음 알레산더 스 아노드 하고 그 다음 이제 LB 누구 쓰지? 로버트슨 오케이 로버트슨 라이브 이것도 그냥 팔카 걸어놓고 음 가격대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알리송 골키퍼는 무조건 알리송일 것 같은데 어알리송도 라이브로 무조건 해놓고 레이나도 가능하겠다. 어. 레이나랑 어, 어딨냐? 여기 있네. 레이나로 나급이5짜리라서 레이나 그냥 팔카스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급여 계산 때문에 차라리 레이나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일단은 확인 좀 해보고요 어. 레이나 이 선수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일단 했는데 188정도면은 스위퍼랑 일단은 한번 해보고 일단은 보고 할게요 음. 스트라이커에다가 아까 토레스 라운도 토레스 이거 3타 스임 수아레스 캡으로다가 아까 3카.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살라. 터치였냐? 토치였냐 토티였냐? 기억이 안 나네. 토치였네 오케이. 터치 토치 아까 3카. 그냥 만에. 터치였나? MC였네? 오케이. 아아 만의 MC. 후비오는 어차피 상관없어,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제라드. 아니, 진짜 20만원 가지고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모르겠죠? 어, 주인분이 원하시는 거라가지고. 아까 누구라고? 일러 오케이. 밀리너 베테랑, 오카. 아, 네네. 나 로버트슨. 어디 로버트슨이야? 로버트슨 너무 많네? 로버트슨 앤드루. 어비 얼비가 아까 아놀드. 살카. 그 다음에 반데이크. 반데이크 솔직히 여기 제일 좋은 거. 그냥 딱 살카 박아놓고. 가격만 해도 일단은 지금 600억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있으신 게, 460억이신데, 일단은 짜볼게요. 어, 일단 짜보고, 그 다음에, 센트팩 초, 고메스. 고메스 오카에다가, 라이브로다가 급여가 딱1 안되거든요 알리송이 급여가 1이 딱 안되는데 1 1짜리 말고 솔직히 좀 낮은 친구가 있으면 좋네 미뇰레 미뉴얼 레랑그 다음에 조 금만 높이 죠？그러면은 다른 라인 을 다른 라인 좀 높여 되 겠다 러면 아까 근데 캐 비랑 얘가좀 좋아 가지고 좀 좋아 가지고 좀 그치 얘는 강화 등급 을 그러면은 살짝 오카 정도 로해 가지고 내 리고, 다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는 알렉산더 아놀드를 올리는 게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놀드를 이렇게 올리면은 딱 돼, 어, 지열로 아놀드 이렇게 지열로 딱 올려버리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어, 딱 됐는데, 어, 딱 580억 돼가지고, 20만원 현질하시면은 100억정도 더 추가되신다보고 한 140억정도만 추가되신다고 보고 이렇게 음 그래서 딱 이렇게 하시면은 안정적이긴 한데 어 스티븐 제라드랑 딱 이렇게 안정적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게요 아 그래서 거의 한 600억인데 만약에 바로 구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 여기서 적어도 600억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어, 팀은 솔직히 이렇게 이쁘긴해요 만약에 600억이 안되신다 싶으시면은 현지를 좀더 하시는게 좋긴해요 어, 솔직하게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은 제가 내일 제대로 이쁘게 딱 하실 수 있도록 카드칸까지 다 해드릴게요 어,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메스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이제 강화로 하셔야 되긴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한 느낌보다는 사실 그냥 사시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음.